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상차 작업을 마친 이후 덮개를 덮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였다면 자기 신체 사고의 사망 공제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1 가단 5130926 2021나81304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제 계약 야권에서 정한 피공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끈 다음 약 10분 동안 화물 상차 작업을 마친 이후에 적재된 화물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노면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달리 이사건 차량 적재함의 하자나 적재함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사건 사고를 피공제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록 망인이 이사건 차량의 적재함 외측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고리에 밧줄을 걸어 화물을 결속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화물을 결속하는 행위가 이 사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망인이 적재하였던 화물의 내용과 특성 망인의 화물적재 작업의 내용과 방식 등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 신체 사고에 사망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